너무 더워요 <웃음> <웃음> <phenomen>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오늘은 사량도로 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레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넣어보는데 어, 굉장히 어색하네요 <웃음> 지난 8월 비진도 이후로 다시 찾은 통영인데요. 그동안 제가 통영섬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어, 이번 사량도까지 갔다 오면 총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해가지고 우중산행. 랑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합석을 했습니다 2만원에 가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만원씩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웃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 제가 산행할 코스는 수도 전망대에서 출발하는 코스인데 수도 전망대에서 어, 지리산을 거쳐서 불모산 능선을 타고 가마봉을 찍고 마지막 봉우리인 옥여봉을 찍고 사량 면사무소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6.6km 정도 되고 산행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더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웃음> 등산로 입구 옆에 왔고 곧 출발할 건데 선착장에서 수도 전망대까지 가는 버스가 한 시간 뒤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원 썼어요 만원돈 아까워 시간을 아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 도로가 바로 옆에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도로인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등산로 입구입니다.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가 조금씩 보이면서 또 더워요. 또 그래도 여기는 지금 그때 갔을 때처럼 그 초파리는 없네요. 여기 사랑도가 그때 갔었던 욕지도처럼 해발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기도 되게 칼 같은 암벽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산이라고 들어서 좀 단단히 각오 하고 왔는데 매미도 지금 우는 거 보니까 아직 여름 같네요. 지금 지리망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음, 일단은 올라가서 지금 요 삼각대는 접어두고 이제 암벽구간 나타날 때는 고프로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자 엄마 500m 걸어왔고, 전 지리산 방면으로 갈 겁니다. 슬슬 돌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바위를 거쳐서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도망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와 저기서 캠핑하면 진짜 대박이 겠다 어. 지리산까지 0.6km 남았어요 어 시원해 여기 사람들이 왜 장갑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대박이네요. 봄에 갔던 와룡산이 생각나는 그런 절벽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타고 올라가야 되네요. 같이 택시 타고 오셨던 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오, 잘 가고 계시네. 이신은 진짜 미쳤다. 무슨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렇게 올라간다고? 여기로 올라간다고? 와. 거의 암벽 등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아, 여긴 너무 위험해가지고, 돌아서 갈게요. 그리고. 어, 드요 드세요? 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웃음> 비타민 딱, 저제글딱 하나만 들어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상태가 있어요. 허준아 형 지금 얘거든요 지금 찍었어요? 어, 지금 찍고 있어요. <웃음> 바로 말을, 드셔도. 돼요. 말을 안 해도 돼. 말을 안 해도. 돼. 하, 하셔도 돼요. 음, 음좀 달걀 되게 달아요 음. 일단 저는 일단은, 일단은.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것보다 같이. 아 달라요. 맞아 요 맞아. 요 저도 아까 저기 그 막아둔 게 그쪽 게 가도 되긴 한데 그쪽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아, 저도 위험한 거니까. 그냥 아예 막아놨을래 아 그런 아, 안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오, 괜히 이런. 괜히 <웃음> 맞어 초행길이니까 괜히 갔다가 또 사고나면 은 안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전하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하고 맞죠? <웃음> <웃음> 아저씨 아저씨라도 있으면은, <웃음> <웃음> 아저씨, 아저씨라도 있으면은. <웃음> 아 저도 이거 삼각대 도저히 못 들고 가겠어가지고 <웃음> 길이 근데 진짜 험하긴 험하다 높지는 않은데 사는. 음, 진짜 발목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그 왔다가 아 진짜요? 건너려다가 한쪽으 아, 가다가 음.. 가다가 음.. 이러, 이렇게 올라가는거죠? 그런거 같아요 아. 네. 그 블로그 보니까 되게 산이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웃음> 이 재미인가 보네. 네. 아,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아, 저기 너무 힘들어서. 와, 없어지셨네. 와.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겠어. 이렇게 와야 될것 같아. 이리산 정상. 아, 저봉원으로 넘어왔다니. 다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 그래도 지리산은 다 넘어왔네요. 여기까지 지금. 근데, 이렇게 <웃음> 찍고, 가마봉지나 송여봉을 해서, 이렇게, 연사에서까지 아, 어, 시원하다. 그저 다섯 시꺼는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응. 그거 응. 이거 비타민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 맞다마드만 얘는 응. <웃음> <웃음> <웃음> 하더라고요. 어디가요? 아 우회로 또 있구나. 네. 어떻게 가실래요? 갈까요? 성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구간 완전 칼바이라던데. 와우 그 <웃음> 사진으로만 보던 영상과 <웃음> 그 구간이네 <웃음> 대박. 와와 옆에 보고. 와 옆에 보고. 뭐? <웃음> 그냥 그냥 그냥 이래요 이래. 이건 중간인가 보요와 밑에 뭐야? 아 우산이네 놀래라. 나무 아, 뭐, 텐트 줄알았네 어머머머머머. <웃음> 어 밑에 보면 안 되겠다. 어, 무서워. 아, <웃음> <해봐도 돼요>? 아, <웃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와와 어머. 어, <웃음> 저눈 감고 가, 걷고 싶다. 딱 먹어. 어머. 어머. 이거는 경치 감상이 아닌데? 어우 후달거려 오 어머어머어머어머 바람 으 <웃음> <웃음> 일단 이게 지금 위험이면은 어? 요거는 할만한데 응. 아까 거기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응 뭔가 여기 잡고 뒤질 데가 없어서. 와 미쳤네. 여기 정상이에요? 아 정상 어, 여기 제일 높네 400 제일 높은.. 오, 오 무서워 서서 찍어볼까? 대박 좋은데 힘들다 <웃음>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선착장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랑 같이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갔으면 아마 <웃음> 낙오됐을 거예요.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생명수다 이거. 생명수요. 달길이 너무. 생명수. 좀 먹어요. 내려가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진짜 생명수가 따로 없어.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웃긴 게 그. 그 암벽을 계속 내려와서 그런지 이 계단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철보이죠이 <웃음> 계단은 이제 껌이야 껌 수직인데 수직 아 <웃음> 엄청 가팔라 미쳤다 경치도 미쳤는데 길도 미쳤어요. 아. 아...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 많이 내려가셨네. 와, 계단 미쳐. 미처... <웃음> 오 마이 갓. 오, 오, 오. 와, 이거, 뒤로 보고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어저 아. 약간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어오저 아, 아, 저 다리 힘다 풀릴 것 같아요 아우 무서워 아았다아았다왔다다왔다어우 진짜 어심장불렁거려 어. 몸을 아. 어 무서워. 안녕하세요. 어 저기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어 네, 안 올라가요. 어, 어 무서워. 여기요. 여기서 좀 밑에도 그는데여 코스가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 진짜요? 그 옥녀봉에서 바로 예, 내려 예. 그 면사무소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예, 예.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어 너무 <웃음> 어? 그 정도까진 아닌데. 얼마나? 그 정도? 아, 아우 아, 아, 시원해. 와. 큰. 어이 무서워라. 어우 바람 부니까 더 흔들리네. 이러다 지금 배도 못탈것 같아. 어떡해. 땀까지 나니까 막 미끄럽고 음. 그래서. 아 여기 여기 다 이쁘네. 어 거기 거기도 한번 타볼래요. 예. 네. 이거 새로 했네? 원래는 작은 거였는데 네. 또두달 거리는 길이 나왔습니다 하, 길이 진짜 이래요 드디어 말이 보입니다 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김밥 한줄 먹은 게 지금 밥이 달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다섯 시간 걸은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무턱대고 도전했는데 아, 안 하게 본 제가 잘못이에요 잘못 원래 애매해뒀던 배시간도 지나버려가지고 놓치고 막배 타고 가게 생겼어요. 막배도 못 타면 은 내일 저 출근 못해요. <웃음> 어 너무 힘들어 여기. 아 미치겠네. 도착. 이때 꼬리에 물 담그고 있네.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가는 길이에요. 살았다. 더워서 도저안 되겠어요. 아직 여름인데.